안녕, 난 이곤이야. 오늘은 이걸 만들 거야. 초콜릿 케이크 그다음에는 젤리를 만들어 볼까? 시작해 볼까? 수분 같은 거랑, 그리고 파인애플이랑, 그리고 오렌지하고, 그 다음에는 피치하고, 그 다음에는. Whoa! Obrigada. E 저도 먹 từng m u ố 보여, 진짜. 응,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요 아 만든 걸 완성했어. 아까 만든 걸 완성했어. 먹어볼까? 오 마이 갓. 완전 맛있겠다. <웃음> <뭘> 이건 조금 g 맛있네 g to come 어 a c 그래? 이거 That's one 한번 먹어볼까? a 이 i s 아 e r Oh, 어 m g 니 i 요나 t 만좀 o She's o 중 이거니? 어. 만만큼 맛있어요?